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커스텀 심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트 같은 걸 기입하시다 보면 글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어떤 심벌들을 같이 기입하실 수가 있죠 그 외에도 NX n 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심벌을 미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환경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다음 같은 경로에 보시면 커스텀 심벌이라는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압축을 푸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압축 폰 경로를 nx의 custom default라는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경로를 인식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에 nx를 다시 한번 재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재실행 후에 보시면 리유저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custom symbol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압축 폰 폴더들이 보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드래프팅 툴에 의 insert라는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심볼을 도면에 기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1년의 절차를 한번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 어, 이 압축되어 있는 이 파일 경로를 한번 찾아보죠. 가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NX를 설치하실 때 특별히 경로를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 C 드라이브 밑에 Program Files 밑에 Siemens NX10 또는 11 밑에 보시면 UI라는 i 폴더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심볼이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인 o 툴즈에 가시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두개 있을겁니다. 커스텀 심볼은 요겁니다. rgb 라는지뭐 기타 여러가지 압축 푸는 프로그램 이용하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r g b 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면요. 이걸로 압축 푸시면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커스텀 심볼 밑에 또 똑같은 이름의 경로 어, 파일 이 폴더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 폴더 구조가 되니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우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여기, 여기 압축풀기 있죠 이렇게 하시면 압축이 풀릴 겁니다 안에 들어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여기 밑에 하위 폴더들이 쭉있고요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록을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미리보기 파일이고요 이게 실제 신부를 담고 있는 prt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구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요거는 이제 NX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일들이죠. 심볼들입니다 저는 제가 담을 심볼들을 담을 폴더를 하나 또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요. MySymbol 라고 해놓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경로를 NX에다가 인식시켜야 됩니다. 자 NX에서요. 여기 CustomerDefault라고 있죠. 아니면 새로 뭐 도면 파일을 이렇게 미리 실행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파일입니다. 유틸리티 있죠? 커스텀 t o m e 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 있죠? 리 e u 라이브러리 b r a r y 에 s y m b o l l 여기다가 경로를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대략치으면 뭐 폴더 이름하고 똑같이 하는게 좋겠죠? 요 이름 있죠? 요거를 복사해 쓰겠습니다. 커스텀 t o m 이라고 되어있죠? 쓰시던뭐 어떤 이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는폴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음. 여기 있죠. 요거는 내가 네, 오리지널 심볼이라 되어 있는데 요거 이름이에요. 그렇지? 그럼 헷갈리시니까 제가 여기다가 오리지널 심볼이라고 해놓겠습니다. 파워포인트처럼요. 심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요. 세프레이터 다시 말하면 백스페이스 키 옆에 있는 엔터 키 위에 있는 거 있죠. 원화 표시에 있는 키있죠 슈퍼 트키 누른 채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냥 누르면 어떻게 되죠? 원화 표시가 들어오는 거죠? 여기 한칸 띄셔도 되고, 안 띄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커스터머 심볼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요, 심볼까지, 요 경로를 복사하셔가지고, 요 뒤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됐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심볼을 담고 있는 요 폴더 있죠? 마이 심볼즈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까지를 복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오는 mySymbols 이렇게 하겠습니다 s e p 이 r a t o r 한 다음에 Ctrl V 하셔가지고 이렇게 경로를 인식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심볼을 하나의 폴더에 다 저장하신 분이라면 경로 하나만 있으면 될 거고 뭐 여기저기 이 컴퓨터 저 컴퓨터 여기저기 해놨다고 그러면 경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오케이 OK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x를 한번 껐다 켜라. 그래야지 효력을 발생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꺼고요. 제 컴퓨터가 아주 고물딱지입니다. 끄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프로그램을 하도 많이 깔아뜨리면.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웃음> 시간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니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자, 껐, 껐어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죽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켜져라.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유저 라이브리라고 있죠. 이거 눌러보시면 커스텀머심볼이라고 있을 겁니다. 심볼 라이브리 누르시면 어떻습니까? 이 경로가 인식이 된 겁니다. 오리지널 심볼 안에는 이렇게, 네 개의 폴더. 뭐죠? 여기가 바로 커스텀심볼요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네 개. 마이 심벌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비어있죠? 폴더가. 그래서, 여기가 마이 심벌제는 하이 폴더가 없는 겁니다. 자, 보,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쭉심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뉴 하시고요. A4 용지로, 음, 새로운 동면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유저 라이브러리에서요, 내가 넣고자 하는 심볼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트는 없나요? 오리지널 심볼 안에 들어가서, 패스너, 요건 넣어보겠습니다. 넣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인서트 하셔도 되고요 또는 어떻게 하면, 드래그 하셔가지고, 손 넣으면, 자동적으로, 이, 대화상자가 뜨게 될 겁니다. 또는, 드래프팅 툴 있죠? 인서트 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그 말은 이제 여기서, 뭐 어떤 특정 폴더가, 어느 폴드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세트 하시면 돼요. 하시고 이 세트 한번 하죠. 여기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이 폴드는 지금 들은 게 없으니까 마이 심븐에는 들어있는 게 없죠. 아직까지. 자, 패스터나 해볼까요? 여 카운터포 다울핀 있죠?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넣으실 때 보시죠. 자, 보십시오. 어떻게 넣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위쪽에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까맣게 세팅이 되어있는데 여기는 해칭된 것처럼 보입니다. 밑에 세팅 있죠? 아마, 어, 마이크런트로 잡혀 있을 겁니다. 요거를 데피니션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클릭! 또 클릭!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입하시면서 이제 스케일을 두 배로 키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요. 또는 특정한 각도로 이렇게 회전해서 기입하실 수도있고요 또는 좌우대칭이다 그럼 여기 플랫 오리존탈 기능을 쓰시면 되는 거니요 상하대칭이다 그럼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클릭하시면 이렇게 기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클로즈 하겠습니다. 일단 기입된 것도요. 더블클릭을 해보시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를 스케일을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다 적절한 치수값을 기입하셔야 되겠죠. 1.23 이렇게요. 요거는 회전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각도 값을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30도. 이렇게요. 자, 클로즈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조정해 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 환경 설정을 좀 해놓으셔야지만 이 여러분이 작업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미리 제공되는 심벌이죠. 물론 여기 제공되는 심벌들도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도면 작업을 하시다 보면 없는 심볼, 우리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심볼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 여기 NX에는 제공되지 않는 심볼 자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등록해놓고 사용한다고 그러면 도면 작업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내 나름대로 어떤 사용자 정의형 심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